전화해서 무슨 말 했나요 혹시 사랑한다거나 사귀자는 말 안했죠 됐어요 그러면 다 모두 다 잊어줘요 그댈 사랑한 적 없어요 어제는 술에 취해 기억 안 나요? 어제는 그대 만난 기억 없어요? 그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뿐 우리 어제 만났었나요? 숨취에 쓰러져 있다. 이불킥하고 머리를 짓 듣고 참에 이민을 갈까 고려해본다 이 이빨을 닦다가 나오는 학구역진의 눈물이 맺혀 가을 속 비치는 날 보며 한숨을 쉰다 오렌지 주스로 속을 달래고 달래 봐도 가슴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어젯밤 전화해서 무슨 말 했나요? 혹시 보고 싶다거나 결혼하자말안 했죠? 됐어요 그러면 다 모두 다 잊어줘요 그댈 사랑한 적 없어요. 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예예 yeah, yeah, yeah. 어제는 쟤는... 자려고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그런데 전 내가 왔죠 어머 씨발그 어, 남자구나 속취에 그래. 쓰러져 있다 이불킥하고 머리를 짓듯고이 참에 이를 갈까 고려해본다 이빨을 닦다 눈물이 맺혀 가을 속 비치는 날 보며 한숨을 쉰다 오렌지 주스로 속을 달리고 달리봐도 가슴이 쓰려 아파요 목구멍에 손가락 넣고 토해내도 마음이 봐요. 내가 어젯밤 전화해서 무슨 말 했나요? 혹시 사랑한다거나 사귀자 말안 했죠? 됐어요. 그러면 다 모두 다 잊어 줘요. 그댈 사랑한 적 없어요? 그댈 사랑한 적 없어요 그댈 사랑한 적 없어요 감사합니다